제가 합격이라고요? 팬닐소대에 들어가는 거 맞죠? 그렇죠? 반세! 해냈다! 감사합니다 사장님! 드디어 팬닐소대에 힘이 필요할 때가 온거네요 어디로 갈까요? 고립된 도시? 아니면 고심도 이면세계? 차차차! 하! 뭐야? 연 뒤를 조심해야죠. 오! 우와! 차! 와다 연발 장전이다! 이번내꼭 맞출 거야 이건 좀 아플걸요 와 맞췄다 야 도구축 개시. 꿈은, <웃음> 선배님들이랑 사장님이랑 앞으로도 쭉 함께 지내는 거요. 이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꿈만 같거든요. 소대장님에게, 시은 선배에게, 미나 선배에게, 그리고 그리고 사장님에게도! 당당하게 펜니 소대의 이원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. 기대해 주세요. <웃음>